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샘입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마음공부 얘기를 나눈 지도 오랜만에도 벌써 반년이 아,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일들 보면서 이제 회신을 하면서 요즘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깊게 들어가면 나를 혐오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 또한 이 자기혐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까지가 10년이란 시간이 소유됐어요.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항상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누군가한테 가서 시비를 거는 어떤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약간 유약해 보이고 그때만 해도 또 얼굴이 더 하얗고 되게 외소해 보이고 약해 보여요. 그것 때문에 항상 시비를 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또 자격지심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못했죠. 그래서 시비를 걸어오면 그 시비를 그대로 튕겨내기 시작을 했죠 내가 싸움을 잘하곤 못하던 그 사람한테 자, 깡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싸움은 정말 진흙탕 싸움이 있죠 자그 엎치락뒤치락 자, 손 옷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자, 서로 떨어지면 맞을 것 같으니까 딱 붙어 가지고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하죠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고 근데 이게 더, 이게 근데 정도가 약간은 심해져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어떤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혐오가 있는데 이 완벽주의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근데 완벽주의를 가졌으면 더 완벽하게 해내고 무언가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자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해요.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항상 1등을 하는 게 당연시 여겼어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같은 레인에서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 그 친구가 치고 나가면 내가 1등 못할 바에는 아예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아니면 도. 내가 열심히 막 준비를 해요. 무언가는. 공부든 어떤 자격증 공부든 뭔가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 아주 몰입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어떤 변수가 들어와가지고 하루 그냥 농땡이 치게 된다거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어, 자 일정이 틀어져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했던 거에서 벗어나니까 아예 그냥 그걸 포기해버리고 엎어버리고 어디 PC방 가고 어디 게임하러 가고 아예 그냥 나를 놀려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책잡히고 싶지 않다는 그 감정이 앞서고 수가 틀려져버리면 나도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건 저렇게 높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완전 시궁창이니까이 차이가, 이 괴리감이 또 나를 올가맵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거는 저 에드벌룬처럼 저 위에 그냥 동둥 떠다니고 있고 나는 이시궁창 밑에서 기고 있고 현실의 그 괴리감은 엄청 커지고 내가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어그러지니까 아예 나몰라라 도망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향이 20대 초중반까지 유지되다가 아주 핵폭탄이 터졌죠. 자, 이게 첫 사업 실패로까지 이어졌고 첫 사업 실패가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이나 목표에 접근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은둔생활을 시작을 했죠. 결과와 나는 동일시 되고 자,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내가 무언가를 해야 그 결과가 바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나 스스로 그냥 멈춰 있는데 서서 있는 것 자체도 짜증나고 무언가 하지 않는 나도 짜증나고 무언가 해도 짜증나요 본재 자체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거울을 볼때내 외모가 싫어서 내 외모가 부족해서 거울을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흐리멍텅한 그 눈빛 그냥 축 처진 어깨 그게 보기 싫다 보니까 세수할 때도 그냥, 어프어프 그냥, 자, 세수할 때도 거울도 안 봐요. 그런데 제가 마음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던 어떤 계기가 뭐냐면,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내가 관에 묻히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보긴 힘들어도,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나를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서 나랑 비슷한 친구가 나를 어깨동무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나약하고 게으름 피고 유약한 거에 굉장히 짜증나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옆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얘가 오늘은 일주일 내내 뭔가 하다가 지쳤네. 아니면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힘들어하네.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껴요. 친한 친구 안색이 안 좋으면 야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면 농담식이더라도 야너 어저께 술 퍼먹느라 얼굴이 그렇게 됐냐? 가스 알명수나 뭐 모닝케어 이런 거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주진 않더라도 말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은 나를 돌보질 않아요. 일단 나를 어떻게 굴릴까? 항상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나에 대한 어떤 오롯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엔 8년 동안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든 상황, 백수였을 때 마라톤을 시작을 했죠. 마라톤을 딱 시작을 하니까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어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가는데 수천명이 뛰더라도 결국엔 나 혼자 뛰는 느낌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고, 누구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무조건 나를 믿어야, 내 다리를 믿어야, 내 심장을 믿어야 뛸 수가 있어요. 오롯하게 나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 30km 지점이 지나고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 다리한테, 그리고 내 심장.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물론 마라톤 끝나고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오면 내 심장아, 내다리야 고맙다 이런 얘기 당연히 안 하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느껴져요. 그냥 낯선 여행지에 가서 오롯하게 나한테만 의지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본다든가. 날것의 어떤 나의 능력을 느껴봐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좋아하고 인정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 어깨 동무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그 이상을 같이 살아갈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침대에서 맨날 중요한 일인데 뒹굴뒹굴하고 중요한 일 있는데 p c 방 가서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해버리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죠. 자기 혐오의 아주 극단적인 반대 방향. 차라리 심한 자아도취보다 자기 혐오가 나아요. 자아 도치는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금 게임을 그만둬야 되는지조차 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독자분들이 이제 7,000분에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이걸 한번 기념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음, 라이브를 한번 할까요? 라이브를 지금까지 한두번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때 굉장히 소수 정예로 아, 즐거웠다고 그분들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라이브 한번 해볼 테니까. 많이들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항상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